제가 늘잘 인용하는 말씀인데시편 103편, 14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요 저희들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협력하고 나올 수도 없다는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의논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실패 때 찾아오셔가지고 복음을 약속하시지요. 복음을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것을 펼쳐 나오십니다. 펼쳐 나오실 때에도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그 계열을 다 이렇게 갈라서 아벨의 계열, 셋 계열로 이렇게 보존하시고 노아의 후손으로 보존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존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자손으로 이렇게 보존하셔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리또 안에서 이루실 일을 그 역사 가운데 차서 있게 다, 스스로 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죠. <웃음> 이스라엘의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 족장들의 그 삶을 봐도 하나님의 뜻에 그 온전히 처음부터 알고 순종해갖고 따라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그 이제 계시의 그 내용에 반응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 저들이 그 구속사 안에서 계시사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계속 어 전승으로 내려주고. 어 <웃음> 기록으로 남기게 한 거죠.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결같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졸 추레굽 이후에도 한 번도 아버지 국가적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건 분명히 그 예레미야. 아 서해도 모장 7장에그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 그렇습니다. 출레굽 이후에도 한음녀 같은 이스라엘인데 애굽에서부터 그런 그 간음하던 <웃음> 그런 존재들인데 정결한 처녀와 같이 여겨 주셔가지고 혼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하고. 그런데도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구속사는 진전시키시고, 계속 그렇게 오셨던 거죠. 근데 지금 호세아 시대 때 와가지고, 호세아 시대 때, 뭐, 그러니까 주전 8세기경 정도 되는데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뭐, 그, 그 즈음이 됩니다, 이제. 그 그때도 이제 북남어사실저 주전 930년경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로보암 남쪽 유다는 로보암 왕조로 해서 북쪽 어, 이스라엘은 열 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 왕조로 해서 이렇게 나 나눠져요. 그리고 사실은 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누어진 것이지만 저들의 그 죄를 보면 다 흩어 없애 버릴 만한데 그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그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보존하시는 거잖아요. 오홀라가 북쪽 이스라엘이고 오홀리바가 남쪽 유다예요. 그 남쪽 오홀리바는 그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만심을 갖고 높은 마음을 갖고 그 개처럼 나중에는 취급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는, 사실은, 오홀리바가, 오, 오홀라는 배였겠지만, 오홀리바는 패였겠다. 그랬어요 더, 더 간음을 한 거예요. 더 심각하게 죄를 쳤어요. 지금, 호세아 1장 2절, 부터 이제 1 1절까지 내용도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또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도 이제 나오지만 복선적으로 깔려 있지만 근데 그들 중에서 공유를 입을 자를 갈라내시고 또한 두목을 나중에 세워서 이제 그것을 회복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조금이라도 지금, 아, 하나님의 그계시의 구원의 개시에 반응해서, 어, 지금,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오는 존재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존재가 없, 없어요. 어, 극히 이제, 주님의 그 남은, 그 존재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미미하고 잘 드러나 있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담에게 약속했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또어 이스라엘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제 그.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그, 그 후손을 그한 여인에게서 이제 그 임마누엘의 그 후손이 날, 날 것을 말씀하지만 그것이 그것도 심판 중에 에 그것이 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호세아에게도 지금. 그,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릴만 한데, 지금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음, 음난한 여인을 취해서 음난한 자식을 낳아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와 관련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섭리가 들어있는 거지. 그냥, 아, 주님의 전적인 그 사랑, 은혜, 궁율 <웃음> 이것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 논리적인 전개가 지난번에는 이거를 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무튼 이 복음과 관련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그 씨앗의 형태에서도 그 열매를 다볼수 있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것이 점점 이제 자라나서 더 명백하게 명료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속에서 보여지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것을 그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보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명령과 이상한 그 약속이라는 것이 전혀 기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다. 니 그러니까 이그 이상한 명령 속에 이상한 약속 속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 그것을 사실은 여기서 어, 말씀을 하는 것. 그 그러니까 지난 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징계는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버린 자식들은 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그 못된 그 자식들이 있잖아요 가령 말안 듣는 부모 말안 듣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호적에서 파내버린다고 하는지 뭐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저렇게 말 근데 그게 진짜 호적을 파, 파내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 그러고 그 어렸을 때때 쓰고 그러면 뭡니까? 그냥, 그냥 혼자 막때 쓰고 여기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냥 놔두고 가잖아요. 그냥 놔두고 가면 그거 진짜 버리고 가는 게 아니죠. 안 보이는 데 가서 보죠. 이제 제대로 하나, 제대로 쫓아오나, 불안한 일은 안 하나 살펴보죠.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일종의 징계를 내리면서 공유를 베푸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그말한것 때문에 우리도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 입증한다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선지자들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말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주제를 모르는 거잖아 자기가 뻔히 그런 존재 내가 거기에 있어도 역시 똑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그게 정상하지. 그게 정상한 인간론이고. 근데 나,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건 <웃음> 알미니안이지.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의의 반응에서 뭐, 어 나타낼 그런 의의가, 선이 있었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다 거부하고 구속사를 다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헐수할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잘 알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유다가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높은 마음을 먹고 그냥 비난을 했지만 그냥 그냥 더 심한 죄를 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남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남쪽 유다를 궁유리 여긴다는 말을 하고, 그, 분말을 그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도 궁유리 여긴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유다도 망한다는 말이 거기에 복선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 두목을 세우셔서 그, 그들을 다,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다 구원하시겠다. 이게 주님이 이게 얼마나 참 오묘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얼마나 참 기이한 사랑을 그 이상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그걸 알아야지 아, 진짜 홀수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더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밖에 없고, 메시아를 보내신 그 복음의 내용을, 그, 놓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오직 그거 하나인 거죠. 예. 그앞부분에선 사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스를 첫째를 낳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인 뭔가 이스라엘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보 제 포도원을 취해가지고 아주 <웃음> 의인을 죽여서 그그 그, 그 취했잖아요. 근데 그그 거기가 죽인 데가 이제 이그 이스라엘 거기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에 이세벨이 예우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해갖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우도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그런 구속사 안에서 큰 일을 성취하는 데 쓰임을 받았으면 더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해서 그 왕조를 지키려고 저 이어가려고 했어야 되는데 역시 동일하게 여러보암의 죄를 진 거예요 여러보암의 죄는 뭡니까? 자기 왕조,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자기 왕조를 구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그걸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처럼 자기 꿰와 능력으로 그거죠. 그러니까 예후는 그참 좋은 일을 했지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다 불러다가 죽이고 또 하나님의 그 불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불이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귀한 도구가 되, 됐고. 했지만 스스로 그 왕조를 지키려고 한것 때문에 그 그도 이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했을 때 막대기로 아수르나 그 바벨 바벨론을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교만하면 그 막대기로 쓰신 것들을 꺾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상대적인 높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목사가 뭐 형편없고 뭐 저거 그래갖고 이렇게야 성경적이지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진짜 그렇게 공유를 의지하고 살자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께로또 살아가면 똑같아요. 예,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혁도 본질적인 개혁이에요. 우리 칼빈 선생님, 루토 선생님도 로마 가토릭으로부터 상대적인 개혁을 한게 아니고 본질적인 개혁이에요. 성경적인 개혁. 자기부터 개혁. 바울이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그런 고백을 했는데, 빌리포스 3장에. 그, 그런 심정으로 개혁을 했다. 예. 자기는 뭐, 좀잘 나가지고, 뭐 그런 거 깨닫고 알고 있고, 이, 그 예우도 그랬잖아. 예우도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구가 됐어요. 그, 그 심판의 도구가. 그러놓고 자기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당한 거죠. 그냥 항상, 아,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뭐 다,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궁율, 자비, 인자, 오래 참으심, 진실하심, 아주 신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에 특심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셔서 내가 겨우 존재해 간다. 이런 걸 고백해야 돼. 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러고, 이제, 주님이 힘 주시는 대로 봉사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말하고 힘 주시는 대로 봉사. 그게 죄 백성이 할 일이에요. 어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 몸으로 주님이 낮아지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게 성육신의 신학을 아는 사람은. 자기 몸이 가야 됩니다. 몸이 안 가는 그 헌신, 몸이 안 가는 봉사 없어요. 그런 거는. 보시시죠, 다. 아무튼. 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뭐 그런 아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그 다음에 로루아마도 마찬가지로 로루아마. 하나님께서 궁유리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왜 이런, 그, 약, 저기, 자식을 낳게 하고 그런, 그, 이름을 짓게 하냐임. 왜냐하면, 궁유리 여기실 것을, 그,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참, 아 주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와, 뭐, 다른 걸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와로 구원하신다. 여와 하나님의. <웃음>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로루아마의 내용까지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하의 그 8절 이하에 나오는 로암미에 대한 내용을 또 보면서 또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추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가 궁일이 여기시는 주를 힘입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여기서 전합니다. 1절, 1장 8절 하반절부터 9절 또 잉티아의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웃음> 이번에는 고멜이 이제 아들을 낳은 거죠. 그 아이 이름을 지어주고, 로암미라고 합니다. 암미라는 게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라는 게 이제 부정, 그, 접두사인 거죠. <웃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희 예의애가 아니다 예의애라는 것은 우리가 추레굽기 그 3장에서 본 바가 있는데 나는 나일 것이다 내가 그 나댐을 스스로 입증하신다는 걸 표현하는 그런 말인 거잖아요 추레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아,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이집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에의 아줄엘 에에라고 자기 이름을 계시했는데 그긴 이름을 줄여서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나일 것이다라는 뜻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선택된 백성들은 그냥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뽑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 우리 교회의 이름이 이제 선약교회니까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입은 그 일로 쓰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모세가 주신 사명이 무거워 감히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 주겠다신 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모세 때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방도를 그 말씀과 성신을 성례를 의지하고 또 기도라고 했는데 그뭐 이제 그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웃음> 우리, 우리 안에 그런 소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40년 전에 그 사명을 스스로 이루려고 했다가 이제 크게 실패하고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장인의 집에서 조용히 양을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집트 공정에서 온갖 학문을 다 배우고, 큰 권세를 지니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었지만, 결국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을 죽여야 했고, 서로 다투는 언약 백성 단두 사람도 화해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 다 스스로 이제 도망치고 나온 거죠. 모세가 큰 나라도 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언약의 나라는 전혀 이제 세울만한 그런 어 상태가 안 됐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상태를 철저히 깨닫고 있었던 그 사실이 이제 실은 사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런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언약을 이루리라 하시면서 그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자들은 내가 할수 있다 뭐, 뭐 이제 내가 여기 있나에다 나를 불러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도 이제 주님의 그런 언약의 열심의 특심을 기억하고 거기에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지 그거 필요 없고 내가 얼마든지 그걸 따라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말한건아니 나는 어린아이라 할수 있지 못하다 그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합니다. 이게 소명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양면성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합니다. 이게 교회 일을 하는 것도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뭐 해 주셔야 하지. 그러고 나는 가만히 있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낸, 드러난 일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게으른 거지. 게으른 거예요. 자기 희생과 헌신 하기, 자기 부인 하기 싫어서 게으르게, 그렇게 핑계하는 소리지. 에, 진짜 은혜가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저는 못하지만 주님을 의뢰해서 합니다. 주님 저에게 소원을 주셨으니까 제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 몸이 움직이는 사람, 게으르지 않고 예, 열심을 품고 술을 숨기는 그런 사람. 아무튼 어, 모세가 그렇게 이제 자신은 못 이룬다 했는데 이제 여기는 좀 책망 비슷하게 받고 이제 사명의 길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처럼 그에게 계시하신 대로 친히 자기 백성을 대제국의 손아귀에서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지독한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려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일을 친히 온전히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또뭐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스스로 있는자이신 그 거룩한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나는 너희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 자가 아니라 하신 뜻을 살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포로 잡혀가게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실 때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이제 아니라 하신 것은 그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내용은 이제 너희들이 범죄했으니까, 아, <웃음> 포로 되게 하겠다. 그러나 이제 또 회복하시는 거죠. 약 작정하신 대로. 때가 차기까지, 뭐, 예레미야 25장에 70년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차기까지, 이제, 저들을 포로 생활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 나의, 어, 내가 나댐을 입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 이제, 성취하시는 일을 이렇게, 어, 부정적인 그 개시 속에서, 나타내 보신, 보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예언이, 이제 약속이죠. 이거 이상한 약속인데, 10절로 11절.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이스라엘의, 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와께서 호세아를 통해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낯선 것은 아닌데, 전에 여와께서 호 족장에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 17, 17절 이하에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또 참고구절이 32장 13절로 여기 돼 있는데 음 여기 그건 12절입니다 예. 음. 여호와께서 친히 그 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다만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에 언약을 맺을 때에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더 어,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신다 그 원한다고 고백한 루, 루시 이제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언약을 그 나옴미하고 이제 그런 언약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궁율이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주받아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제 주, 주님이 다시 또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새로, 전혀 낯설게, 새롭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이미 이제 이전에 계시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토대 위에서 더 진전된 그 궁일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은 그들에 대한 진노를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라 하실 것입니다. 그저 진노를 뒤집는 정도가 아닙니다. <웃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죽은 이스라엘 자, 자손들이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장자이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장차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호세아가 여와를 사신 하나님이라 부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호세아서 2장에서 더욱 살필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은 우상과 달리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우상과 행음하다가 같이 죽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는데 장차 사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친밀한지 호세아서 14장 8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교제를 읽러 요한사도는 우리의 사귐이라고 부르고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또와 함께 합니다 하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인인데 3위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의의로서 그 사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스스로 준비하신 그 그 참, 빛에 대한 신학도 참 희한해요. 주님은 이런 태양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죠. 근데 그 빛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빛을 태양빛으로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시죠. 그런데, 그, <웃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써 그 태양빛이 흑암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나중에 계시로 끝에 가면 그 그런 빛이 쓸데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 이루실 일을 그렇게, 에,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가십니다. 스스로 그 빛을, 그, 입증하시는, 그, 결과를 가져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김도, 우리 삼위 하나님과의 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에서 우리가 그거 볼 때,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빛과 의의로 사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그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었으면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 나중에 이제 사장에 가면 요한일서 사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위해서 죽지 않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 마땅한데 손톱 하나 까딱하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신앙은 신앙도 아닌 거죠. 진짜 참된 신앙, 그그이 어, 어, 땅에 속하고 흑암에 속한 그런 존재인데 그 하늘의 걸로 회복하시고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올려주시고 하늘의 그 신분을 누려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다 주시는데 그걸 살지 않고 어떻게겠어요? 하 살아야지 당연히. 아무튼, 그, 사귐이그 삼위 그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작정하시고 순종하시고 이행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우리가 믿, 믿고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그것을 누려가는 거지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걸 공로로 삼아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 그 진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그걸 어, 이용해서 내 배를 불렸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 배를 불리는 존재가 아니죠. 그 사랑을 아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현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런 교제가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세우는 한 두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호세아 두목은 호세아 3장 끝에 나오는 그왕 다윗.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호세아가 왕이라 부르지 않고 두목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일과 붙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될때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 되게 힘썼습니다. 그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뉜 두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포로 이후에 역대기 선지자가 이런 소망을 품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았는데 그가 소망한 이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라 합니다. 언론 읽으면 온 이스라엘이 마치 출애굽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하신 말씀과 잘안 어울립니다. 이 역시 10절로 11절의 줄거리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줄거리에 따르면 그들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어떤 땅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땅에서 자라나듯 번성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이는 이스라엘의 뜻과도 어울리고 호세아에서 그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는 교훈과도 어울립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 뿌리다 그래서 이제 실 뿌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열매 맺는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봐야 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든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바랄 수 없는 구원을 베푸신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힘입은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이제 기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 재창조된 존재로서 초 창조에서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리도의 그,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토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신께서 우리 안에 그리토의 영어로 내주하시는 이 일은 언제든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토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이 일은 우리 눈에 실로 이상한, 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깨닫게 하신 성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무너질 것 같은 때, 같을 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참된 해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그때 친히 전부 이심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간. 우리는 우리의 그 실패를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더 어, 의뢰하는, 더그 어, 주님의 뜻을 순복하고 더 의뢰하고 그 뜻에 에, 의거해서 살려고 해. 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내가. 그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서 드러내는 것 그걸 해가지고 공로로 삼아서 그걸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토께서 쟁취하신 것을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그걸 누려가는 것 그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못해 눈치 보고 누가 시켜서, 아니면 사람이 보니까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자원에서 합니다. 주의 일을. 아, 누구는 안 하는데 나는 왜 해?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또 내가 남안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내가 왜안 하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하고, 뭐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안 보이는 거죠. 늘.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오직 주님의 공유를 힘입어서, 주님의 자녀로, 그, 완성에, 그, 당, 상태로 나아가는 것들을 어,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그 본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